일본으로 가는 어, 비행기 안 났어요, <웃음> 이륙 직전이에요. <웃음> 준영이와 함께 <웃음> 갔습니다. 그래? 오늘의 TMI. <웃음> 이날의 TMI 제가 머리 색깔이 더 빠져서 <웃음> 어... 샵에서 <웃음> 출발하기 2 <웃음> <두> 시간 정도 더 <웃음> 네, 그랬습니다. <웃음> 아 인사해주세요 냐지 차야? 요냐 차야? 지냐지, 차야? 지냐지, 차야? 지냐지, 차야? 지냐지, 차야? 지니다 오랜만에 지정기로 유정비로... 내고 비상 탈출에 대해 안냐 제 앞에 앉은 소감이 어때요? 너무 오, 좋아요. <웃음> 힘든 비행이 예상됩니다. 비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w i l take off Please recheck t h a seatbelt s t 하자 카메코드에서 저희 오랜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긴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감사 유정 감다합니다 정말 많은 가수분들의 사인이 있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오, 크로마치를 붙였네요. 하이, 기고이모크로마치데す 스고. 그렇죠. 드디어 치케멘이 나왔어요. 야, 오랜만에 저는 구운 김을 <목소리도> 추가를 했고 파 추가랑 계란 두 개, 샤슈 그리고 마늘까지 <목소리도> 추가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보통 사이즈고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아, 어디에 맛고마 너무 맛있어이 맛이지. 하나 는 지금 옆에 멤버들도 난리 났어요. 너무 맛있다. 음, 아이 oh 나마비루 소슈도 진짜 커요. 계란. 음. 계란도 담가서 한입에 너무 oh, 맛있다. 2까지 보여 드리면서 찍고 싶은데 약간 장소가 조금 좁아서 어 음. 아, 맞어 스팸에는 이 국물이라 해야 되나? 응 국물? 응 국물에다가 면을 찍어 먹는 라면인데 이렇게 면이 있으면은 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쉴게 쉴게 해가지고 충분히 적신 다음에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김이랑 가득 쌓서 <사서. 목소리> 매운맛이야. 매운안 매운맛? 근데 우리 끝어 매운맛. 매운맛니야 기본? 미소. 음. 기본. 아니, 미소. 미소. 미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미 에서의 이튿날입니다 어제 염색했는데 머리 한번 감았다고 색깔이 그새 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머리가 연해진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체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저거 키는 게 낫나? 환경을 그런지 이제 코에 자국이 나온 것 같아요 렌즈 끼기 전난 너무 눈이 시려서 스케줄 하기 직전에 뗄려고 합니다 저랑 농수가첫 번째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방에서 쉬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하려고 했던 짐에 짐을... 오늘은 이 귀여운 가방을 가지고 이번 일본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우선 저의 목을 책임져줄. 이거 뭐라야 해 되지? 음. 제가 피곤하면은. 목이 가장 먼저 보어요 그래서 편도염이나 인후염 있을 때우리는목 스프레이입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핸드크림 필수예요 그리고 입칙칙이 매너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입칙칙이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릴렉싱 롤온 제가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는 게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전 에 항상 이거 목에 이렇게 쓱쓱쓱쓱쓱쓱쓱 o m e t h i n g at the parable.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마음의 안정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예 <웃음> 이거는 저희 샵에서 가지고 온 건데 휴대용 종이비누예요 손 씻을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몇개 챙겨오긴 했는데 두 개? 두개 챙겨왔어요 이거는 용수랑 아바타 보러 갔을 때 CGV에서 가지고 온 손수업제데 이것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챙겼어요 아 이거 그리고 제가 바꾼 렌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나? 지금 렌즈 끼기 전이에요 렌즈 끼면 이렇게 돼요 <웃음> 머리색이 맞게 살짝 파란색 같으면서도 회색 같은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렌즈 살때 주셨던 건데 렌즈 끼기 전에 두세 방울 딱 떨어뜨리고 끼면 은 그러니까 눈이 피로할 때 렌즈 끼면 은눈 진짜 완전 시리고 막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몇 방울 떨어뜨리고 끼면 은 너무 촉촉해요 그 전에 저는 항상 여분 렌즈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눈이 너무 아플 때 갈아 끼우거든요 세눈으로 그리고 휴대용 칫솔 이건 제가 항상 예전에 그 검정색 그 발색 립밤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나봐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뭔가 립스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립밤 색깔 있는 립밤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습용 립밥 제 귀걸이 주머니입니다 지금은 안 했는데 이따 의상에 맞게 또 스타일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액세서리가 <웃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사복 입을 때낄 귀걸이들을 담아왔어요 정말 편하게 끼는 귀걸이들은 이세 이 가지거든요 이거는 오른쪽 두 개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왼쪽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들을 멋뭐 부리고 싶을 때 끼는 귀걸이들입니다 저희가 딱 일본에 왔을 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한파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춥게 잤는지 코가 너무 막히고 자꾸 훌쩍훌쩍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림예고 졸업했을 때 학교에서 받 주셨던 보조배터리인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지갑 지갑에는, 지갑 바로 앞에는 이게 있어요 라이온 일기 카드 그리고 뭐... 가방 이렇게 있습니다 헷갈렸으니까 다시 정리도 해보고 만두 영수가 빨끌라고 눈치 주고 있어요 안녕 다 랜덤 박스. 레코드. 레코드. 레코드. 레코드. 레 레코드. 레코드. 레코드. 레코드. 레코드. 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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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마음 안 들어서 그런가? 이상 배가 보인다고 <웃음> 배, 배, 배 따뜻하고 아, 복대 네, 해주셨어 이번 아, 이거 하고 하고 입다 입다 뭐예 키로 하와이 하와이 지금은 특전 회중 배웅회를 마치고 어 이제 사진 찍는 거 하나요? 이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오 하나 스포즈를 찍을 거예요. 어떤 포즈야게 찍어 주세요. 이제 팬분들께 돈나 포즈. 그렇죠. 해면은 이제 사진 찍고 사인을 하고 하면 끝. 아니요. 아아어서가 뭐요? 오늘동 먹을 거면아. 하면 애쪽 있어. 화쪽 있어. 쪽에 하고 올게요. 아니요. 응. 이렇게 눈이 작아진답니다 아 어, 어지러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잠깐 끊었다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푸짐하다 장이 엄청 커 성우 형 봉장 어. 맛있겠구만. 하나 도 분장 아니야? 저는 분장 안 시켰어요. 뭐, 이게 뭐야? 이게 장 이거 버섯일걸? 이 이게 기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는저는꼬리고이주보 음. 너무 멋이네. 이건 오징어겠죠?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우가습니다 밑에 밑에 맨 밑에 갈려졌어. 아, 진짜. 아, 아. 너무 대단해. 시치미를 한번 뿌려먹어볼까? 음 아, 전, 전, 전 미소도, 미소도 많이.. 시치미 밥안에 생강이 들어있는건가? 맞아요 응. 음? 음. 뭐지? 아 시치미 뿌리니까 맛이 확 달라지는데? 한입먹게시청 뭐 어떻게 줘야 되가지 맛이 나는 가루 응. 아, 어, 응. 잘먹었 잘 오늘의 운동 메이트 바로 룸메 용수 생각보다 헬스장이 인기가 많아서 빨리 가죠 맞요 그럼 화장실 있게 사람이 있을지 제발 어 조용한 거 보니까 없는 거없다요 오예! 사람이 어, 있냐? 네. 스타트! 롤링 저는 이 병사를 6으로 해놓고 해놓고 좀 몸을 달군 다음에 뛰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어제도 운동 혼자 하러 왔는데 혼자 이렇게 헬스장 올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수랑 같이 와서 안 무섭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런닝뛸때 앞에 TV 같은 거 보고 하잖아요 노래를 듣거나 근데 지금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서 제 시점.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 열심히 했어 라이 가서, 않는 이제 리열프히 했어. 고 닭가슴살 먹고 샤워하고 k o 갑시다 자려고요 Shawako, Shawako, Shawako, s h a w 우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여기 꽂혀 있는 실핀을 빼요 하나, 둘셋넷네 넷, 넷. 이게 끝 하고 이제 렌즈를 뺄 겁니다 그 이렇게 생긴 렌즈를 껴요. 이렇게 하면 잘 보였다. 저는 솔직히 눈 지우면 완전 맹꽁이가 되거든요. Evet